안녕. 지금 아이오닉 촬영 받고 지우 집으로 이제 가고 있어요. 지우 집쪽 가가지고 일단 짧게나마 제가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내부를 내부만 먼저 이렇게. 위에 썰럽프도 이렇게 있어요. 되게 넓어보이는 그런 차량입니다 화이트톤 대박입니다 진짜 시트 네 지금 지우 집에 도착했는데 일단 지우가 좀올때 동안 설명을 좀 해드리면 일단 핸들이 진짜 가벼워요 여태, 탓, 여태 세계 현대자동차를 샀지만 그 중에서 제일 핸들이 가볍습니다 진짜 바퀴가 없는 것처럼 가벼워요. 아이 강주 시트랑 잘 맞네 옷이 시트랑 잘 맞아 옷이 땡큐 그 위에 잡아봐 위에 아니 그 위에 거기 거기 여기 손잡이 거기 여기 팔팔 팔걸이 거리. 팔걸이 그 안쪽에 손 놓고 밀어 아 이거 위쪽이에 위쪽으로 위쪽으로 그 안쪽으로 쑥 넣어봐 손 넣어봐 손 넣어봐 어 그렇지 진이 ㅎ 지니에가지가안 1분 만 기다려 주세요 저기 리도 있어? <웃음> 어? 어? 근데 람들 조맣게 나왔는데 하는데그 설산 은9 0구매했 는데, 잠지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마만 잠깐만, 어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지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만 잠깐만, 잠 쟤는 쟤는 쟤는 쟤는 쟤는 쟤는 쟤는 네는 쟤는 쟤는 는 제가 다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사이드 미러는 어, 두 가지가 있다고 들었어요 지금 현재 보이는 것처럼 카메라식 디스플레이 사이드 미러가 있고 그냥 일반 골 사이드 미러가 있는데 그거는 선택을 할 수가 있답니다 이 옵션을 추가하면은 이렇게 카메라 그리고 디스플레이로 사이드 미러를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전면 핸드 뒤쪽 디스플레이 보면은 어, 배터리 잔량 그리고 뭐 키로수, 이렇게 그냥 보통, 어, 보통 일반 차랑 다를 건 없고, 그리고 그 깜빡이 켜면은 왼쪽에 이렇게 원형으로 디스플레이로 또 사이드가, 사이드를 보여줍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뭐 이런 쪽은 그냥 이, 이 부분은 터치로 되어 있고, 여기 위에는 또 별개로 버튼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서라운드 뷰가 이렇게 서라운드 뷰가 또 있어요. 응? 오. 제차 위치를 이렇게 또 보여 주네요. 이렇게. 그냥 이렇게 보다가 이거 누르면 제 차를 이렇게 보여 줍니다. 응. 신기하다. 이거 어떻게 보일까 보여주는 이렇게 보여 주는 거지? 대박. 어떻게 위에서 언제 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런 게 있네요. 중간에 여기 이걸 이 부분을 이렇게 여기 버튼이 있거든요 이거를 이렇게 누르면은 앞뒤로 조정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기어를 보시면 브레이크를 누른 다음에 위로 까딱 하면은 뒤로 되고 까딱 깔딱 여기 핸들 뒤쪽에 이렇게 레버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 P는 P는 여기 보시면은 버튼을 누르면 파킹 모드로 바뀌게 됩니다. 이거 찾는다고 고생했어요. 아무튼 이렇게 기어 변화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여기, 같네. 여기 어디인데? 고양? 고양이. 스모은거 이발소, 수... <목소리> 수다? 수다? 세 개세, 세 개세. 세 이발소, 이발소, 이발소, 이발소, 이발소, 이발소, 이발소, 이발소, 이발소, 이발 야 이놈아. 이게 들어. 갔다. 예, 땡고 안넬라가 되잘저어서주 감사합니다. 지금 잠깐 또 차를 소개해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이번 차 소개 영상이 너무 띄엄띄엄 이어가지고 보기 힘드실 수도 있지만 일단 제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아까 외관을 제대로 못 봤으니까 제가 한번 다시 외관을 보여드릴게요. 일단 전면부 보시면은 이렇게 전면 램프 부분이 이렇게 일자로 이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좀더 약간 로봇 같기도 하고, 좀더 약간 신비한 느낌이 습니다우 범퍼도 보면은 진짜 무슨 무슨 딱 전기차 같아요 전기차 같고야 뭔가 로봇 같기도 하고 딱 보면 그렇지 않나요 손잡이는 이렇게 빌트인으로 되어 있거든요 빌트인이라고 설명하는 게 맞나 모르겠는데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밖으로 나와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키, 키를 또 보여드리면 이렇게 돼요 키가 그냥 똑같거든요 키 여기 전기 홀드 부분 이것만 좀더 추가가 되어 있는데 문을 열어보면은 열어, 여는 버튼 누르면 이렇게 열리고 닫히는 걸 누르면 이렇게 닫힙니다. 이 사이드 미러도 똑같이 문을 열면 이렇게 열립니다. 또 닫으면 이렇게 또 닫혀요. 이 접히는 게 접히는 것 같지 않은 때 접혀있는 느낌이네요. 그리고 전기차다 보니까 이렇게 주유 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여기 클로즈 버튼 누르면 닫힌다고 합니다 이렇게 다시 여기를 누르면 올라가고 여기를 누르면 내려갑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배터리 잔량 표시가 여기 보이거든요 몇 퍼센트라고 이렇게 뭐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아, 이만큼 남았구나라는 거는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다 하얗게 보이는데 이렇게 지금 밑에서부터 위로 두 칸째까지만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여기 밑에 버튼이 있어요 이걸 눌러주면 이렇게 열립니다 트렁크가 굉장히 크고 넓어요 저는 이 트렁크가 이렇게 넓은 줄 몰랐거든요 생각보다 엄청 넓습니다 카메라에 그 넓음이 담길진 모르겠는데 굉장히 넓고 제가 키가 180인데 이렇게 서 있어도 위에 여기랑 닿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높게 올라가고 좋은 것 같아요 이거를 열어보면 은 여기 키트가 하나 들어있거든요 이거를 열어보면 여기 이게 들어있어요 이게 이름이 뭐냐 V2L 커넥터 이 커넥터가 뭐하는 거냐면 아까 그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게 약간 이렇게 생겼는데 이거 뚜껑을 열면은 이렇게 나와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딱 맞춰줍니다 구멍을 딱 맞춰줘요 꼽혔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다시 내려주면 여기에 콘센트를 꼽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잔량 전기로 뭐 휴대폰 충전을 한다거나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진짜 약간 캠핑을 가거나 이럴 때 되게 좋은 거 같아요. 캠핑 가면 막 전기도 없고 그렇잖아요. 조리를 한다거나 무슨 용품을 사용한다거나 뭐 이럴 때 사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제가 사용할 게 없기 때문에 다시 넣어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차로 이제 차박을 하거나 캠핑을 할수 있다고 하거든요. 이 여기 보시면은 여기 안으로는 들어가면은 이렇게 딱못 일어나요 근데 무릎을 굽힐 수 있는 만큼은 충분히 앉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 뒷좌석 의자를 접어놓고 그냥 누워가지고 캠핑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캠핑을 하러 갈 수는 없어가지고 그냥 말로만 설명을 드립니다 제가 3박 4일을 탑승할 수 있는 시승권이 있어가지고 3박 4일 동안 타야되는데 내일은 또 비가온다고 하고 그 이후로도 비가온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후딱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다을때는 이걸로 눌러주면 됩니다 오 로봇이야 뭐야 그러면 이렇게 닫히게 됩니다 집에 가서 밥을 먹으려고 집에 가고 있어요 가는 도중에 몇기떡볶이를 시켰습니다 몇기떡볶이랑 주먹밥 시켰어요 이렇게 해줄니까소개해봐 어. 하트? <웃음> 파라색? 이렇게 얼굴 초점을 못 잡지? 우와! 물이 지 않아? 응징 호텔야, 호텔! 비행기잖아, 비행기 비행기 된거 같아, 맞아 비기 많이 안가고 아예 아이온이 광고 자체를 비행기처럼 하던데? 것도, 빈, 입고, 진짜 음, 다 얘가 다 깜깜했을 때 찍고 싶다, 그죠